아, 오늘 개천절이에요. 와 뭐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 뭐야, 아, 하늘에서 어. 잉클링이 내려왔잖아. 야, 니 친구야, 잉클링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안녕, 친구야? 근데 너왜 하늘에서 나 어, 개천절이라서 한 <웃음> 하늘이, 하늘에서 나왔어 그렇구나. 하늘 한번 던져봐도 되니? 어, 저거 볼래. 모니터에 벌레있어. 와, 아오 어, 갔다. 미안. 어서. 만오 뭐야. 와, 하늘이 야, 낮아졌어요. 야, 모미 나갔다, 나. 아, 오케이. 잠깐만. 얘좀 삭제해봐. 아, 삭제? 뭐지? 중심은 어디지? 대충 어딘가에 되지 않을까? 어, 야, 야, 와... 야 어디가? <웃음> <웃음> 아, 어 사라졌다. 와. 자 아무튼 시작해 볼까? 오늘 무슨... 그냥 대천재 기념 영상이 아니라 그냥. 개천절이라서 와봤어. 무슨 개천절이라고 썰매 만들어 놀지? 어쨌든 간에. 그래? 응. 일단 너 썰메는다 될까? 뭐야 이거. 재밌이야? 어.. 그냥 만들어 야야너 탄성 넣지 마. 재밌어요. 야얘지 혼자 열 끓이는데? 근데 눈 들이네. 빡. 뭐야 여긴 왜그가 있어? 어 그러게. 너왜 움직이면 그가침직이는 이렇게 그냥 디서 가만히 어봐 음. 왼쪽으로. 아, 이거 니꺼? 선이구나. 자, 가자. I... 자, 가자. Okay. Wow. 일단 님 설명 먼저. 의학설땅은 잘못 눌어 안돼 안돼 타지마. <웃음> 여기있습니다. 여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야. 냉. 네. 어디. 공지된 용량. 내가 타도 돼? 어. 타. 내가 맞아. 다타지 말할게. 응. 그타를못 타냐. 아너못 타나? 어 못하는 뭐 누가? 야 니가 만들어라. 내가 의자 하나 서, 하나 의자 뱉어봐봐 뭐뭐 의자 의자 하나 배터봐 어, 내가 아무... 설치해줄게 뭐? 어 아무거나 내가 뱉 설치 <웃음> 너무 많 <좋아. 웃음> 뱉어주면 제가 설치를 해볼게요. 야 나나 나나도. 너탈수 있냐? 투명. 봐봐 탈수 있나? 오케이 탈수 있어요. 투명 해 줄게 투아 기다려 봐. 헤헤 지금 발사는 건가요? 이주은자 그러면. 그럼... 일단 아이, 네, 일단 갑시다. 자. 음. 빨 어, 잠깐, 어디 가는 거야? 와, 뱅글뱅글. 야, 뱅글뱅글인데? 야, 어디 가? <웃음> 벗어나지 마. 야, 왜 차는 거 같냐? 저기요. 네. 왜 네, 그러고 계세요. 중력관으로 하세요, 제가. 야. 요, 선생님. 네? 선생님, 제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요 네. 건으로 해주시라고, 이건. Wash f o e 자, 그러면 이제 님것들 공유해볼까요? 네, 님 것들 음, 일단은 첫 번째로 다 네. 이겁니다. 이 인용인데 민만도 어떻게 타세요? 네. 어, 제 사기. 유지 게요 네요.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미안, 미안. 아 어디 아아아프진 않죠 아프진 않은, 아프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스킵입니다. 와 스키 제가 타봐도 될까요? 네 잠깐만 잠깐만요. 네. 응 절수 용기고요. 장용경 주도로는. 네 이게 아, 죽는 게 아니라 잘 부셔진대요 스키. 얘가. 부셔도 와. 좀 약해가지고. 얘 예, 일단 앉아. 일단 앉아. 어 일단 앉아. 자. 입니다어허허 어, 어. 렇키잘부세요 아아 부서지겠다 빵어 안. 안 이게 안부서지네 어하하하 살려줘요 내리스 어때요 잘 잡히죠 네 버려 버려 얘 예이 이거 이거는 이거 의자 바쁜데요. 없이 타도 되나요? 아네 <웃음> 어, 이게 그 콩나물 이게 라... 그콩나나콩나 라면에서 나왔었죠. 네. 여기 들어갈 수 있냐 그거니? 어안 된다. 야 다른 데로 다 데로 가서 해. 오해해, 오아 되네, 되네, 되네. 이번은 살짝. 다 인형이라서 자 이제 자 어. 이제 좀 망가졌거든요 좀 많이 망가진 하면... 것 같은데 오 이제 야야야야 이제... <웃음> 버려 버려 버려 물량품 필요없어 다시 소환할게요 멩 <웃음> 그래서 이제 재조는 다시 할게요. 네. 제조전 재조전, 재조전. 이 거름. 이렇게 단백질하면 잘 올라와요. 이렇게 하시면 완성되는 게이 일자리 해 드려요? 응? 엄, um,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냥 타세요. 예. Yeah. <웃음> 타세요. 벗어나시려고. 나나 키보드랑 네? 마우스에서 손 떼고 있었는데. 아, 그래, 지원자 만나고. 지원자 나 밀쳐냈는데. 이렇게 바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자, 정합니다. 아직 나게 아직 잘되고 있는 성질이 없을 수 있는데. 와. 네. 이, 이건, 뭐야? 네, 이건 저 한번 타고 님 한번 탑시다 네 제주님부터 타십시오 어? 어. 어. 이구나 아, 이거 어. 어. 어. 뭐, 이제 어. 이런 거할수 있다고 하고이이 어때요? 오, <웃음> 어, 때요 어, 완벽하네요 어, 어, 어, 왠데요? 어, 왠데요? 네, 요네 저도 요네요 어, 왠다요 어, 왠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 e <웃음> 어야야 <웃음> 야, 다시 나와 봐. 다시 돌아가나? 어. <웃음> 어. <웃음> 야, 나봐 봐. 돌아가는 거좀보자 예, 주세요. 어. 어. 지금 Dundo, 빙글브아워아 k u r e where d o 빙글 the milk a finger? Bigger, d o 빙글 뭐야 와. 야. <웃음> 얘 고장 났는데 이제. <웃음> 야나 이거 타 볼래. 음. <웃음> 아. 와. 거기 있어 봐. 인 있어 봐. 뭐하게 돼? 뭐하게? 야, 진짜. 야, 방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번야번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너야강철 뭐야, 난 최강이다 아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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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지금 피가 하나도 안 닳았어 자 기다려봐 자 가만히 있어 봐아 오케이 어나나피 하나도 안 다름 야 기다려봐 <웃음> 야 무적인데? 기다려라 <웃음> 야 설마 그거 쓸 거냐? 그. <웃음> 뭐 쓰지? 아, 하비글비글 i n g 제동, 이따가, 있지 가 이따가, 이가이거가 이따가, 이따가, 이 일단 고장가이어보고따 뭐라 고장 는 거지? 잠깐. 뭘고정는 뭐 거야? 아시, 나뭇가지였어, 나뭇가지. 아 나무 가지였어 나무 가지. 아 나무 가지. 나무 이지 나무 가지를 고정해놨 어. 인걸 내가 인걸 내가 어죽다뭐날린 거임? 하얀이 참재밌었네요 <웃음> <웃음> 뭐야 나한테 뭐한 거야? 그고 <웃음> <뭐냐고? 웃음> 뭐야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이씨 이거 꺼낼 줄 알았다 이이참제가 <웃음> <웃음> 촬영이었네요. 네, 즐거웠어요. 요